똥꼬발랄, 차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차차를 많이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차차의 성장과정을 일기처럼 정리해보았습니다 이 채널에서 처음 보여드리는 차차 생후 1개월 영상이에요 인절미같이 뽀얀 애기 시절의 차차 귀엽죠? 3개월이 되어 저희 집으로 왔을 때의 차차의 모습입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차차가 처음으로 산책했던 날, 모든 걸 신기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 집에 온지 2주째 차차는 뭐든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게 궁금한 차차여도 엄마 아빠한테는 항상 애교를 부리는 건 잊지 않네요 집에 온지한달 차차는 기다려를 듣기 시작했어요 호기심이 많아도 계단을 내려가기엔 역부족이었죠 맞아? 맞아? 집에 온지두달 차차는 모든 걸 씹기 시작했어요 친구를 만날 때도 목줄을 잘근잘근 씹고 있어요. 하루는 퇴근을 하고 집에 오니 차차가 집을 왕창 어질러 놨어요. 차차 이거 뭐야? 집을 어질러 놓은 힘으로 차차는 냉장고도 힘껏 열고 괴짜 같은 표정과 자세로 맞아요. 잠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아빠의 장난도 속아줘야만 했죠. 에휴 3개월째, 사차는 뭐든지 자기가 하려고 노력했어요. 개검도 혼자 들려다 떨어뜨리고요. 배변 봉투도 직접 뜯어서 볼일을 보고 치우려고 했죠. 멋진데요? 이제는 배식도 알아서 봤는지 밥그릇도 물고 다녔어요. 자차는 이제 한층 더 성숙한 천사견으로 성장했습니다. 간식 먹는 것만 봐도 더욱 성숙해 보이지 않나요? 코, 코. <웃음> 그러다가 삼촌 마스크도 뺏었어요 일주일에 세개살수 있었던건데 또 야바이는 이제 먹히지 않는 게린이로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런 차차도 아직 겪어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가 있었으니 바로 참새와 비둘기가 같이 날아다니는 동물에 대한 것이었죠. 집에 온지 4개월 째 차차는 수영하며 친구들과 잘 놀기 시작했어요 또 친구들을 향한 자신의 감정도 몸소 표현할줄 알게 되었죠 밤이 되면 차차는 항상 누군가를 찾곤 해요 엄마 아빠도 아니고 음.. 친구일까요? 여름이 되고 차차는 집앞 분수대를 꼭 방문해요 이젠 동네에서 알아주는 인기견이 되었죠 아참 차차는 물에 빠진 어? 삼촌도 구해줬어요 이렇게 수영 맹연습을 하는 덕분이겠죠? 한편 인기쟁이 차차는 많은 친구들도 사귈 수 있었어요 하지만 너무 천사인 나머지 남에게가 되어버렸죠 아주 남에게야 남에게 어여쁜 여동생이 태어나고 차차는 생각이 많아진 것 같아요 차차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니? 동생이 올 때는 항상 얌전히 있는 차차예요. 잘 보셨나요? 오늘은 차차의 그간 견생에 대해 짤막하게나마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기였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만 8개월차 반려견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래도 자는 건 여전히 개구쟁이 같네요. 장애물 시리즈였던 투명벽과 휴지벽 그리고 물병 시리즈를 통해 차차의 성장과정을 한층 더 자세히 볼수 있었습니다. 이랬던 차차가요? 이렇게 자라기까지 정말 잘 자라줘서 대견스럽답니다. 앞으로 차차에게는 어떤 일들이 함께 할까요? 어린이 시절 차차, 청소년, 그리고 성년까지 앞으로 지금처럼 건강하게만 자라자. 알았지? <웃음>